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좋아요 100개를 눌러주셔서 드디어 어, 이제 마지막 파트인 파트 3가 완성이 되어서 제가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은 네, 파트 3 있고요. 네 이번 토픽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우리가 짜내기 그리고 다른 리스크 마켓 포지셔닝, 상관관계 그리고 어 포지션 없는 거래도 좋은 거래다 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웹사이트 w w w m a s t e r c l a s s f x c o m 에 오셔서 네 무료 자료, 무료 자료 클릭을 해주셔서 네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에 네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메일 도착을 하고요. 이메일 안에 네 파일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파일이 어, 좀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별 다섯 개까지 또 눌러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름이 아니라 어, 제가 이제 웹캠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번 주1 0월날 도착이 되는데 어,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이브 트레이딩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이제 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어, 좀더 제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만불 정도, 네만불 정도 넣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한번 거래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요. 이것이 뭐 방서이고 좀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거래를 좀 자주 뭐 가져가야 하는 약간 그런 그죠 거래를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좀 자주 거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방송을 해볼까 하고요. 한만불 정도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잘 된다 하면은 뭐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또 넣어가지고 네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세 어, 번째 파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달도 얼마 어 1월 달도 벌써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좋은 수익 어, 만드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 아니면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